그럼 A 뿐만 서 여기에 보면 두편을 기술이 구하는거니까 이거를 일단 읽어가게 하 그런데 이제 이점그이기으로점 A 마이너스 2 0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네, 이마이너 A, 플러스 B, 마이너가여는내어이에 A가 여기 있는 이이니까 마이너스 2 0 2 플러스 2022 마이너스 2022무 예뻐서 가이이 자는 틀이 되니다 b 보면 B는 화면식을 가지고 데인식이를 화면식으로 면 A, <Zeniten> B를 は이無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농계에 대한, 악한개계에 대한, 악계에 연결 악계에 대한, 악 a 에 대한, 악계에 대한, 악계에